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그 특강은요. 저희들이 인증처리 미흡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 인증처리 미흡에서 어떤 관점으로 저희들이 어, 이렇게 분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은 인증처리 미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거는 이, 이 표는 전세계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뇌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에 대해서 이제 통계를 냈던 그런 자료입니다. 예, 출처는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에서 어떤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나 sq 인젝션 취약점 그러한 입력과 검증에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언급을 합니다 책에서요 그게 이제 OWASP 1 0 에서는 어, a1 으로 들어가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두번째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브로큰어스테이션과 세션 매니지먼트 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두번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통계를 보면은 실제 이제 여러분들 SQ인젝션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이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거기에 파생되는 어떠한 그 취약점 형태의 CSRF 공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어 발생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하고 워낙 연계가 많이,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거를 완벽하게 어떤 대응 방안을 세우기에도 좀 고려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인증과 관련된 위거 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세션 매니지먼트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비율들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율들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모이킹할 때도 어 사실 SQL 인젝션 같은 경우는 많이 요즘은 도출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 비율이 맞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전부터 이렇게 이슈됐던 웹 패킹이라면은 SQL 인젝션이란 것이 워낙 이슈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 방안도 잘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비스를 고려할 것이 많이 없어요, 사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응 방안이 많이 수립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SQL 커리 방식들도 어느 정도 이것들을 좀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형태들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인증 처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RPS 앞에서 어 차단 어떤 시스템, 어떤 차단 시스템이나 그런 걸로를 방어할 수 없는 형태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 다시큐 코딩 쪽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 아니면, 혹은 웹 서버 쪽에서 처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많이 놓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발자, 우리가 개발을 할때 어떤 사용자 페이지, 사용자 페이지하고 관리자 페이지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그런 권한들에 대해서 고려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실무에서도 이 인증처리라는 부분들, 인증처리 위협의 한목 부분들이 많은 취약점들이 발생하고 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증처리 같은 경우엔 말 그대로 A라는 사용자, A라는 공격자가 그 다음에 사용자 B의 권한들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다른 사용자의 음, 사용자 페이지를 볼수 있냐, 사용자 페이지, 수정 페이지나 그런 사용자 페이지, 그리고 다른 사용자가 어, 결제했던 어떤 쇼핑몰의 그러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금융권으로 가다 보면은 어떤 금융 정보들, 이게 내가 어떤 거래했던 정보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내가 어디 누구한테 보냈는내 계좌 정보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가, 이러한 정보들이 다. 어떻게 보면 사용자하고 사용자 간의 그런 권한들을 획득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점으로 봐야 할 것은 이 사용자라는 것이 관리자의 권한들을 획득할 수 있냐는 라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웹서비스 쪽에서도 이제 권한 상승들의 그런 형태들의 시나리오를 펼칠 수 있냐는 라 것들을 보는 것이죠. 즉 관리자 페이지에 무단으로 우리가 어떠한 로그인 없이 접속을 할수 있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관리자의 어떤 세션 정보가 처리가 잘못돼 가지고 그거를 어떤 레벨 관점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그런 관점들을 보는 것들을 이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 공격자 관점에서는 범죄자 입장, 이 때문에 공격자 이제 범죄자라고 했을 때, 이 범죄자 입장에서는 이 관리자의 권한들을 획득하는 것들을 최우선순위로 획득을 하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시스템을 침투를 해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의 권한, 그 개인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런 베스트이겠죠. 범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 베스트인 것이고, 어, 어떻게 보면은 최종 목표가 될수 있겠지만은, 더, 이제, 그, 개인 정보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웹서비스의 이런 관리자 페이지들을 노리는노리는 노리는 거, 혹은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 거, 예, 세션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관리자 아이디 패스워드를 어떻게 획득을 한다거나, 관리자 페이지에 무단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접속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사용자 페이지하고 관리자 페이지가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존재하게 되는데, <웃음> 요 사용자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모예킹 할 때나 아니면은 취약점 진단을 할 때, 다른 취약점 진단을 할 때, <웃음> 많이 해요. 예, 네,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부분들이 니까 그, 모이킹 입장에서, 모이커 입장에서도 많이 검, 그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또 관리자 페이지 자체를 대상으로 포함을 안 시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2차적으로 여기에 침투가 되면 2차적으로 거기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용자 페이지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능들이 관리자 페이지 쪽에서는 또 많이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라는 A의 권한을 했을 때도 관리자의 B의 권한들을 획득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어떤 거냐면은 어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게시판만 제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요 A라는 관리자는 게시판이라는 권한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관리자 B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멤버 관리라는 권한까지 획득할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관리자라고 했을 때 그냥 최종 관리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콜센터나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이나 아니면 멤버나 아니면 상품관리나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권한들이 서로 뺏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라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들이죠 어떤 웹 호스팅 플랫폼들이 있는데 A라는 사이트의 관리자예요 A라는 사이트 웹 호스팅 관리자인데 요거를 통해 가지고 B 사이트에 있는 관리자의 권한들을 또 획득할 수 있는지 이런 시나리오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동일한 플랫폼인데 같은 이제 호스팅 업체에서 이렇게 제공을 할때 서로, 서로 A라는 관리자하고 B라는 관리자의 서로 권한들을 획득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보는 거예요 무조건 관리자라고 가지고 공격체가 안된다는 될 수는 없, 안,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크게적으로 이러한 세계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세우시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세부적인 것들은 워낙 서비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분석을 하면서 이러한 인증처리 비입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들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지 어떤 개인정보들을 쉽게 획득할 수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예킹 하고 이렇게 팀원들하고 같이 할 때는 항상 시작하기 전에 한뭐한 뭐한 30분 정도는 이런 시나리오 구성하는데 많은 시간들을 사용을 해요 왜냐면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야만 어떤 취약점을 통해서 내가 이 보안 위협 이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보안 위협을 발생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명확하게 언급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인증 처리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시나리오 관점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